너는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떨어지는 것밖에 없구나 죽이고 싶다 진짜 <웃음> 이 게임하는 기분 어떠냐고요? 왜 알면서 물어봐 짜증나게 배 먹고 싶어요? <웃음> <웃음> 뭐야 지금? 아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듣는 입장도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<웃음> 죄송하다고요? 아 알겠습니다 저거 최초방볼 때마다 토개피로 지우물이 뚝배기 깨고 싶다 진짜 항상 볼 때마다 와. 뭐하냐? 아니 뛰라니까? 어 뛰라고 너는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사회에서 들은 얘기 중에 마음 상처 입은 말 중에 하나. 여러분 생각보다 게임보다 현실이 더한다는 거 아십니까? 보통 게임이란 매체는 현실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. 만든 거예요. 맞아, 개연성이 없다고 하는 영화에서 개연성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현실이 더 개연성 없어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회에 나가면서 느낀 많이 느꼈어요. 그거를 정말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이 많구나. 이 게임 사랑, 사랑하냐고요? 뭔 소리지? 말하면 뭐합니까? 입만 아픈데? 말하지 안할래요. 그 얘기는 안할래 그냥. 아니 아직 안 내려갔어. 포기하지 마. 나 지금 포기하지 포기 안 했잖아.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. <웃음> 뭐야 얘. 뭘 노우야. 책임져. 난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왜 네가 왜 노우라고 하는 거야? 네가 뭔데 왜날 정하고 있어? 뭐하는 거야 지금? 네가 뭔데? 콜라 다시 하기 항아리 계속 하기 그런 거 제발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. 진짜 그런 거왜 물어보는 거예요? 뭐 예를 들어서 이 게임 하면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 이 게임 각 게임이냐 왜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? 지금? <웃음> 왜 그러는 거야? <웃음> 왜날 계속 괴롭히는 거야? 어? 날 응원해주지 못할망저 <웃음> 왜날 괴롭히는 건데 왜? 날좀 내버려둬요. <웃음> 아니, 또 떨어지려고? 떨어지려고? 넌 잘하는 게 떨어지는 것밖에 없구나. 아이, 떨어져. 아 떨어져. 떨어지세요 그냥.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떨어지는 거잖아. <웃음> 아뭔 소리야. 아나욕 하나도 안 했습니다. 왜 이러죠 여러분들? 욕 하나도 안 했어요. 아왜 그래 나들이 쓸모없는 쓰레기야. 굳이 내가 잘하는 걸 캐치를 해가지고 강조를 한것 뿐이지. 나예요이 <웃음>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떨어지는 거야. 내가 진짜 다음 다음에는 이딴 거안 받는다 진짜. 물론 지금도 솔직히 하고는 중간에 그냥 꺼버리고 싶긴 한데. 아. <웃음> 얘 목소리도 꺼버리고 싶은데 잘 됐는데 왜 계속 아쉬워하는 거야? 너 그냥 깨고 싶지 않은 거지? 뭐지? <웃음> 킹스필드 3, 4 편은 아직 예정 없으신가요? 제가 설마 그거를 또 하겠어요? 시키면 하나요? 아니요 시켜도 안 합니다. 저는 애초에 킹스필드를 했다는 의의만 두는 거지 그거를 시리즈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매정하다고요?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유튜브 조회수를 보시면 좀 현실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이게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모르고 저런 말씀을 하신 건 아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있어난 그건 솔직히 이해합니다 제가 뭐 인성 파탄 난 사람은 아닌데 떨어는것 밖에 없구나 그런거 하나 뭐 이해 못하시나요 이해해요 저는 떨어졌네. 와, 잠깐만. 꼈어. 아니, 아니 위, 이걸 위로 해야 되는데. <웃음> 어, 제가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, 그냥. 이건 제가 노력하면 되니까. 음. <웃음> 아야, 네. 그래. 아 이건 내가 못한 거예요. 얘가 뭐 네. 어, 그래. <웃음> 정말 나 이거 물리는지는 잘 이해가 안된데 <웃음> I want to die 내가, 내가 지금 배워왔던 것들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지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<웃음> 방송 중에 욕해본 적 있냐고요? 많이 적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항아리 하면서 욕한 적은 아한번 있지 시청자분께서 계속 뭐라 그길래 제발 좀 박치라고 <웃음> 그런적 있죠 근데 너무 억그로 끄면은 저는 진짜 가차없어요 임시벤은 많이 때린적 있거든요 참청자가 은근 많아가지고 <웃음> 생각보다 참청자가 많다는거는 그만큼 나도 방송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오히려 임시벤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참골 때립니다 욕해주면은 욕해주는대로도 고맙고 막또 포상이라고 하고 또밴 때리면은 또 뱀 때렸다고 또 포상이라고 좋아하고 뭐 뭐야? 생각보다 확실히 가능충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세상에. 똑똑한 엉덩아. 헤름 <웃음> 자극이요? 너 진짜 너너뱀 먹을 너뱀 먹을래? 너 지금 자극이라고 했니 지금? 나 이런 자극은 필요 없거든, 솔직히. 말을 와전 와전하니까 내가 빡치는 거야 지금. 시청자가 시켰으니까 하는 건데 씨 잠깐만 이거 올라가도 문제네? 저 걸칠 수가 없잖아 심지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설마 여기서 도약하라나, 도약하라는 거야? 이거 잘못 도약하면 튕겨나간다는 거잖아 이거 와 적을 넘으라고? 장난 아냐? 적을 넘으라고? 난 봤다 적을 넘으라고? 장난 아니야? 말도 안 돼. 아니야. 근데 일단은 내가 일단 제가 봤다는 거를 지금 의를 의 둬야 돼요. 난저것조차도못안 봤거든요. 근데 일단 알았어. 일단은 확실한 거는 가속도로 어떻게 된다 건데. 장난 아니야 진짜. 와. 아우. 아니 솔직히 자기는 양심이 너무 없어. 물론 이 게임에 양심을 찾는 것조차 좀 차제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플리어가 레벨업하는 느낌인데 다크 소울 같지 않냐고 이게.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데. <웃음> 죽이고 싶다 진짜. 마리아 <웃음> 방구야. <말이야>, <웃음> 다크 소울은 레벨업해서 장비 레벨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보정을 받더 이건 뭐 보정이 없어 이건뭐 벽에 잘 달라붙는다든가 그런 거없아 이거는. 장난 하나. 아휴. 뭔가 쉬울 듯 어렵다? 아니야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. 이건 쉬운 건 없어요. 여기서 쉽다는 단어는 없습니다. 다 가지가 없지, 네 가지가 없지, 네 가지가. <웃음> 음 어렵다기. 아나병 나겠는데 진짜? 아제기까지 진짜 하겠다. 아 머리가 아프네, 머리가 아파. 아 씨.